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장길성 입니다 아 이제 우리 모래 주머니를 착용하고 이제 뭐 이렇게 유튜브 에 보면 장길성 모래 주머니 착용법 이래 갖고 이렇게 좌우비대칭에 따른 어, 모래 주머니 착용법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올려놨는데 이제 다리에 차는가 하고 이제 가슴 폐에 좌우비대칭에 따른 모래 주머니 착용법 이라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제 그걸 적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아직 확신이 없어서 적용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적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뭐 적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조금 알아두시고, 이제 알아두시게 되면 좀 확신이 들면 이제 적용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아 일단 그때 이제 장길성 머리주머니 활용법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려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 팔 같은 경우는, 이제, 10 차이만 두라. 뭐, 이렇게도 말씀드릴거 그죠? 어, 뭐, 예를 들어서, 오른쪽 비대칭이다. 오른쪽 폐가 더 떨어졌다. 어, 오른쪽 폐가 더 확장이 됐다. 어, 오른쪽이 내려갔다. 이러면, 이제, 왼쪽을 10g 더 무겁게 하고, 예를 들어서, 이 왼쪽을 50g을 하면, 오른쪽으로 40g을 해서, 이제, 팔은, 어, 오른팔을 더 많이 흔들어 주라. 그러니까, 한, 뭐, 2대1이나, 어, 하여튼, 오른팔을 좀더 많이 흔들어주고, 어, 2대1 정도로 그렇게 흔들어주라, 이랬고, 그죠? 뭐, 다리 같은 경우는, 어, 왼쪽 다리를, 오른쪽 다리에 비해서 20g 더 무겁게 해주라. 어, 그리고 다리는, 뭐, 오른쪽 비대칭이나 왼쪽 비대칭이나 상관없이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왜냐 하면, 그, 왼쪽 창자가 우리가 소화기능에 역, 그 차지하는 그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왼쪽 다리를 더 무겁게 해주는게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다 어, 그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그 제가 그제 설명드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이제 어,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여러분의 몸 상태가 좌우비대칭이 심한 케이스인가 아니면 아주 약한 케이스인가 그러니까 좌우비대칭이 심하게 나타나 있는 분들과 또 약하게 나타나 있는 분들은 이제 상황이 조금 다른 거예요. 이제 10g, 이제 8에 차는 거, 10g 차이는 좌우 비대칭이 상당히 약하게 나타나 있다라는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상황 있고, 이제 좌우 비대칭이 이제 약하게 나타나 있으면서 이제 상하 비대칭이 나타나면서 이제 소화불량이나 가스 배출 기능 장애나 뭐 명치 통증이나 이런 게올 수도 있거든요. 어. 근데 하여 어, 뭐, 자업이대칭이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상하이대칭 위주로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피나 가스를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치료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자업이대칭적인 문제가 심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왠가면 제가 세미나를 통해서는 사람들이 이제 세미나 오는 방법이 참 쉽지가 않아요. 아 쉽지가 않은데 왠가면 여러분들 기본 동영상을 보고 와야 되고 또 우리가 세미나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조금 한계가 있어요. 어 세미나 진행하는 곳이 장소가 넓지가 않기 때문에. 아, 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한, 두 번쯤은 보고 하셔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 어떤 세미나 통해서 사람들이 오면, 아, 이 모래주문 중량이 적절한지 아닌지, 혹은 그 간격을, 오른팔, 왼팔 간격을 더 넓게 버려야 되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 일단은 세미나 오시는 분들은 그게 제가, 제가 봐드릴 수 있고 도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오셔서, 이제, 상황을 한번 판단해보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판단해봐서 이렇게 조정을 해보세요. 이렇게 실험도 해보고 하면, 아, 좋아진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중량을 올리기도 하고, 또 떨어뜨리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좌우비대칭이 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렇게 오른팔과 왼팔에 차는 모래주머니에 그 간격을 버려야 돼요. 조금 버리는 게 무조건 버리는 게 좋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버려 두는 게 그러니까 10g 차이가 아니고 20g, 30g, 심하게는 뭐 50g, 60g 차이까지도 이렇게 버리는 게어 조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파란 들기 조작을 통해서 컨디션을 어 통제를 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아, 여러분들 하여튼 이거는 뭐 사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 느껴본 사람들만 알수 있는 얘기고, 또 서로 통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공부를 많이 했다고 알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지식이 많다고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정말 아프신 분들만 제 말을 공감할 수밖에 없고, 어, 또 그걸 실제로 또 적용해보신 분들만, 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어, 일단은 제가 장길성 모래주머니 착용법에서 제시한 그 동영상 내용과 이 동영상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겸해서 이렇게 보시고 적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하나 올려봅니다. 이제 좌우비대칭이 아주 약하신 분들은 10g 정도 차이를 두셔도 되고 정이 좌우비대칭이 별로 안 나타나 있다고 판단하시면 동일하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동일해도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10g이라도 딱 간격을 두어 보는 이유는 간격을 이렇게 차이를 오른팔이나 왼팔이나 무게 차이를 약간 인위적으로 벌여 버리면요여러분 스스로 아내 몸이 어느 쪽으로 무게감이 더 있다. 혹은 피가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가고 있다는 라게 감지가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왼손으로 이렇게 있으면 내가 오른쪽이 무거운지 왼쪽이 무거운지 오른쪽 폐가 떨어졌는지 왼쪽 폐가 떨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어렵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들한테 당신은 오른쪽 폐가 떨어졌습니까 왼쪽 폐가 떨어졌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모르잖아요 절대로 모르잖아요 근데 모래주머니 착용시켜 보면 며칠 지나고 나면 그게 감지가 된다는 거예요. 느껴진다는 거 아, 이상이 이쪽이 더 무거운 것 같아. 어, 이쪽은 너무 가, 오른, 오른쪽은 너무 가벼운 것 같아. 왼쪽은 너무 무거운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제 느낌이 왔을 때 그걸 조정을 해주면 금방 컨디션이 좋아지기도 하고 또 그걸 잘못 적용하면 더 나빠지기도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야, 여러분들이 이제 동상을 충분히 보시고 이걸 시시각각 변하는 내 몸, 그 우리의 몸은 유기체기 이 때문에 그냥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질 수가 없어요 그죠? 유기체기 이 때문에 항상 일정한 방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오른손으로 뭔가 막 걸레질을 했다 설거지를 방 청소를 했다 오른손으로 막 했으면 피가 어느 쪽으로 오겠습니까? 오른 가슴하고 오른팔로 막와 버렸어요 그럼 몸이 좀 이상해지는 거야 근데 일반인들은 그걸 감지를 못해요 또 복원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복원이 돼요 근데 이제 몸이 많이 균형이 무너진 분들은 확 무너지면 복원이 안 되는 거예요. 복원이 안 되니까 몇날 며칠 동안 복원이 안 되니까 계속 몸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 생활을,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저는 그래요. 어떤 세미나 오신 분들한테 말씀하는데, 아, 전화기도 한 손에만 너무 오래 잡고 있으면 안 된다. 왜냐면 그게, 그걸, 이게 전화기 무게가 200g 250g 인데 이걸 들고 한 20분 동안 전화 통화를 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이 오른쪽 라인으로 피가 계속 오는 거야 그래서 몸이 좌우 비대칭 밸런스가 무너져 버릴 수가 있다는 거야 그 오른손에 들었으면 한 5분 들었으면 또 왼손에도 한 5분 들고 오른손에 5분 또 들고 왼손에 5분 들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의미 자체를 의미 부여를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한 시간 동안 통화하고 났는데 기분이 이상해진 거예요 몸이 이상해진 거예요 이런 일이 다반사라고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이나 이제 애기하고 이제 뭐 교회를 가거나 어떤 아까 때 활동을 하고 나갔다 오면 항상 얘기를 합니다 뭐 저기 애기 엄마한테도 가방을 오른손에 이제 오른손으로 들고 흔들기도 하고, 왼손으로 들고 흔들도 하고, 절대 어깨 걸지 마라. 어깨를 걸면, 이렇게 툭툭 쳐주던가, 또, 어깨를 걸면, 오른쪽 어깨 걸었다 왼쪽 어깨를 다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손에 잡고, 오른손으로 좀 걷다가, 왼손 흔들면서 걷다가, 바람 불면서, 번갈아가면서, 무게 체크하면서 걸어라. 그사 우리 집사람 또 애견마도, 그러니까 몸이 뭐 아주 건강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아차하는 순간 컨디션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시시각각 목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제 안에도 처음에는 제 말을 잘 믿지를 못해갖고, 이제 막 짜증도 많이 내고 그랬는데, 나중에 자꾸 하라는 대로 해보니까 맞더라는 거예요. 맞으니까 이제 안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웃음> <웃음> 아이 죄송합니다. 사례가 <웃음> 걸렸는지. 그 이제 세미나에 오신 분들은 이제 머리주머니중량을 어느 정도 이제 그 본인에 맞춰서 이렇게 조정해가면서 가고 있는데 이제 혼자서 하시는 분들은 동영상을 보고 하시는 분들 아저간 이제 아, 제가 일어, 지금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있는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동영상을 찍기 전에 이 오른쪽 라인이 좀 무겁다고 느꼈어요. <웃음> 제가 오전 중에 무슨 일을 하다가 오른손을 좀 많이 썼거든요. 오른쪽이 너무 무거워졌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오른쪽에 있는 모래주머좀 풀고 있었어요. 언제 언제 풀었나동영상 찍기 한 15분 전부터 풀고 있었는데 한 15분 지나고, 왼쪽만 이렇게 차고 있으니까, 왼쪽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모래점 중앙에 굉장히 무겁게 차고 있어요. 한 400g 차인데 여러분들 400g 차면 안 돼요. 저 400g하고 한 370g, 아니, 350g 이 정도 되게, 한 50g 차이 두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하여튼 15분 정도 이걸 풀고 있었는데, 이제 왼쪽으로 피가 다 넘어온 거야. 왼쪽으로 피가 다 넘어오면서 왼쪽 폐가 끄덕 들리면서 이게 폐가 짝짝이가 된 거예요 왼쪽에 무게를 걸고 있으니까 짝짝이가 되면서 가스가 이제 정상적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기침이 이렇게 내가 아까 사례를 냈다고 하는데 사례형의 기침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다시 오른쪽에 딱 차니까 기침이 멈춘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걸 다시 벗게 되면 또 기침이 또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몸은 유기체라는 거예요. 유기체라는 거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계속 몸이 변해갈 수밖에 없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한쪽 손에 가방을 계속 들고 한 30분 돌아다녔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오른쪽 라인으로 피가 계속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폐가 짝짝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한 혈관을 갖고 있으면 복원력이 강한 복원력이 충분한 건강한 혈관을 갖고 있으면 30분 오른손에 가방을 들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벌써 상당량의 피가 복부 쪽으로 내려가 버리고 가슴은, 가슴이나 은가슴 머리 쪽은 피가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심하게 요동칠 수 있는 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는 몸. 그런 사람이 오른손 혹은 왼손에 가방을 들고 계속 한쪽 손에 들고 움직였다 그럼 균형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 속에 피가 골고루 있지 않아요 여러분 몸 속에 피가 골고루 있지 않아요 머리에 피가 부족하고 가슴과 등에 팔에 피가 부족합니다 머리와 가슴에 있어야 될 피가 복부와 다리 쪽으로 많이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가 부족해요 피가 가슴과 머리에 꽉차 있으면 꽉차 있으면 흔들림이 덜해요 근데 피가 부족하니까 한쪽으로 무게를 주면 피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보이지 않아요제가 같은 경 제가 아까 이제 400, 3, 400에 350 이렇게 걸어놨다 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고 또 430, 350 이렇게 거는 분들 분명히 또 생깁니다 저는 뭐 하여튼 세미나에 오면 막 하여튼 황당한 경우를 많이 봐요 어. 뭐 동영상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각색도 잘하시고 막 사고도 치시고 막 이런 분들 너무 많아서 정말 두려움, 두려움을 갖고 제가 사실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음. 뭐 하여튼 오른쪽으로 사고 나니까 일단 기침이 멈췄어요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좌우 비대칭이 심하신 분들은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간격을, 이제 오른팔, 왼팔 간격을 조금 더 벌리는 게 여러분들이 컨트롤 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한30 차이를 둔다든가, 때로는 40 차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른쪽 비대칭이라고 생각했을 때, 물론 왼쪽 비대칭도 이렇게 세미나에 있는데 사람들 착 만나다 보니까 거의 확률이 5대5쯤 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제가 동영상을 처음 올릴 때 초창기에는, 아, 오른손잡이는 거의 오른쪽 비대칭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냐하면 그때까지 만났던 분들이 이상하게 거의 다 오른쪽 비대칭이었어요. 근데 세미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막 사람들 만나고 다 하다 보니까, 왼쪽 비대칭도 많은 거야. 오른손잡이인데 왼쪽 비대칭도 있더라는 거야. 많더라는 거야. 야, 참 신기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 제가 처음에 가졌던 가설이나 논리들이 약간 깨지는 어떤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자 여러분들은 저 인간이에요. 옛날에 뭐 천동설을 주장했던 과학자들, 지동설을 주장했던 과학자들. 그때 당시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세대가 100년 200년 흘러니까 틀렸다고 이렇게 다시 바뀌잖아요. 그죠? 저도 사람이고,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어떤 더 많은 데이터와 함께 조금 더, 어, 객관적으로 변해가면서, 아, 틀린 거나 틀렸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10g 차이만 두고 있으면 어떤 분은 10g 차이를 두고 이렇게 팔을 그냥 비슷하게 흔들고 어, 오른쪽 비대칭이 오른팔을 조금만 더 흔들어주면 어느 어느 정도 맞으면서 기분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른쪽 팔을 너무 흔들어 버리면 이게 좌우 비대칭이 어느 순간 뒤, 뒤집어져 버려요 바뀌어 버려요 이 폐라는 게요 희한하게 내가 오른쪽 비대칭이라서 오른쪽 팔을 막 흔들면서 바람을 불어버리잖아요. 그럼 오른쪽 폐가 끄떡 들려버려요. 대신에 왼쪽 폐는 내려가버려요. 그니까, 러 오른, 원래는 오른쪽 비대칭이었는데, 오른쪽 팔을 막 흔들면서 바람을 불어버리면, 오른쪽 폐가 들리는 반면, 왼쪽 폐는 내려가버리는 효과가 벌어져요. 이, 제가 세미에 오신 분한테 이런 말, 시소 타는 거하고 시소 있죠, 그죠? 뭐, 이쪽에 앉고 이쪽에 앉아서, 이쪽이, 내려가면 이쪽이 올라가고 이쪽이 내려가면 이쪽이 올라오는 이런 효과가 생겨 폐에도 그런 효과가 나타나요. 제가 다시 말씀해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말씀드린 겁니다.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 제가 돕는 몇 분들한테도 그런 보고를 분명히 받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0g 차이 나놓고 제가 1대2 정도로 흔들어주면 얼추 맞을 거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1대2로 흔들어서 이제 첫날은 맞을 수도 있고, 둘째날또 맞을 수도 있고, 한 일주일은 맞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이, 좀 피를 받아갖고, 막 수시로 막, 1대2로 막 계속 흔들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면 제가 이제 동영이에서 말할 때는 5분에 한번 정도 그렇게 흔들면 어느정도 맞아질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아 효과가 좋으니까 5분이 아니고 막 1분에 한 번씩 막 흔들었어요 그럼 오른쪽이 점점 올라오다가 왼쪽은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어느 순간인가 원래 오른쪽 비대칭이었는데 갑자기 왼쪽 비대칭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바뀌어 버리고 나니까 몸이 이상해져 버릴 수가 있다 이제 그까지 설명드리면, 여 이제 복잡해지죠, 그죠? 그, 저는 오늘 동영상을, 이 동영상을 얘기를 하면서, 이야, 거 일반인들이 이걸 이해할 수가 있나, 봐요 그것도 실제적으로 적용해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근데, 동, 이제, 모르지만, 착용해보신 분들은, 아,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구나, 라는 것도 이제 좀 대충은 이제 느낄 수는 있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 10g 간격이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어. 제가 느끼는 바로는, 이 간격을 조금 띄우면, 좌우 비대칭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명확하게. 그 제가 이렇게 어 이제 세미네에 오신 분들에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이제 좌우 비대칭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해보면 오늘 보통 이제 한 30g 차이를 둔다든가 좀 심하신 분들한테는 60g까지도 간격을 버려 버려요 그 예를 들어서 오른손에 50g 차면. 왼손에 100g 이나 110g 까지또 이렇게 착용하게 해서 이제 오른팔을 편하게 많이 흔들어라 양팔을 흔들다가 오른팔을 또 편하게 흔들어도 어지간하면 뒤집히는 그러니까 시소처럼 뒤집어져 버리는 경우가 드물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뒤집어지면 어쩔 수 없이 모래주머니를 반대로 차고 또막 반대 팔 흔들기를 반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이니까아 제가 오늘 동영상 올려드리는 이유는 10g 차이를 두고 어떤 이제 그걸 그게 이제 좋게 돼서 그냥 어뭐 팔을 뭐 어떻게 하든 뭐 편하게 자꾸 그냥 오른쪽 왼쪽 상관없이 열심히 흔들다 보니까 그냥 계속 좋아지고 있는 분들은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그죠? 아,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왜 바꿔요? 바꿀 필요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아, 처음에는 좀 좋았는데, 아,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느낌이 이상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기체라는 거예요. 유기체라는 거예요. 뒤집어질 수가 있다. 는 오른쪽 비대칭에서 왼쪽 비대칭으로 뒤집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혹여나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어, 예를 들어서, 오른쪽 비대칭이라면 왼쪽을 이제 오른쪽을 50을 찾고 왼쪽을 60을 찾다라면 왼쪽을 한80 이나 90 혹은 100 정도로 올려 보시는 것도 올려보고 이제 간격이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오른팔을 조금 더 많이 흔들어야 되는 어 조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대 2로 흔들다가 이제 1대3 정도로 흔들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1대 2로 흔들어도 어 근데 컨디션이 조금 올라가다가 아주 많이 안 올라가고 이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른팔을 더 많이 흔들어 보면 쫙 올라가는 수가 생겨요 너무 많이 흔들어 보면 똑같이 또탁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왼쪽 비대칭으로 탁 일순간 폐가 짝짝이로 이렇게 오른쪽 폐는 올라와 버리고 왼쪽 폐는 내려가 버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막 기침이 시작된다거나 가래가 끓는다든가 막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이 동영상을 어떤 분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고 또 수용하고 적용 을 하실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 혹여나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손목에는 하여 그런 식으로 어, 근데 이제 손목은 이제, 이제 왼쪽 비대칭이라면 그 반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어, 예를 들어서 왼쪽에 50 오른쪽에 100을 찾다 그리고 왼쪽 비대칭이다 네? 아이 왼쪽에 50 오른쪽에 60을 찾는데 아까 설명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오른쪽에 중량을 좀 올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뭐80 이나 50 90 뭐, 이나 50, 50 100 뭐, 너무 너무 좌우 비대칭이심하다 그러면 뭐50 110 까지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60 차이로 이렇게 버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팔을 열심히 흔들어 주시면 그러니까 물론 오른팔도 흔들어 줘야 돼요 어, 순환을 시켜야 되니까, 한쪽만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대2나 1대3 정도로 이렇게 파른들기를 그리고 또, 파른들기를 여러분들이 나는 세밀하게 얘기하면 진짜 끝이 없어요. 끝이 없으니까, 이제 파른돌기 주기도 내가 5분마다 한 번씩 할 거냐. 5분마다 한 번씩 꾸준하게 하니까 계속 좋아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돼요. 아니다, 나는 6분에 한 번씩 하니까 더 좋아지더라. 그럼 6분에 한 번씩 하면 돼. 아니야, 나는 이제 좌우 비대칭이 심하지 않아서, 뭐, 어떤 분들은 10g 차이 나놓고 팔을 똑같이 흔들고 있으니까, 뭐, 굳이, 뭐, 나 오른쪽 비대칭인데 굳이 오른팔을 더 많이 안 흔들고, 똑같이 흔드니까 그냥 좋더라.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 어, 이런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어, 여러분들, 이제, 적용을 해보시고, 이제, 팔 흔들어주는 주기가 있어요. 주기를 내가 5분마다 한 번씩 할 거냐. 아니야, 나는 3분마다 하니까 더 좋더라. 근데 너, 너무 자주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그랬죠. 3분마다 하는 게 좋더라. 아니면 한 10분마다 하니까 제일 좋더라. 아, 무뭐 힘도 덜 들고, 그런 대로 컨디션이 유지되더라. 그러면 10분마다 하세요. 근데 10분을 넘어, 넘어가는 거는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전반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봐서는, 10분을 넘어가는 건좋지 않고, 5분이 좋더라, 6분이 좋더라, 7분마다 하는 게 좋더라, 8분마다 하는 게 좋더라.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이제 여러분들 개인, 여러분의, 여러분만이 가진 몸을 대상으로 해서 그 데이터를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드리는 말씀은 칼에 대한 모래주머니 착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10g 차이를 둘 것이냐, 30g 혹은 20g, 40g, 50g 차이를 둘 것이냐는 여러분들 실험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세미나에 오시면 제가 보고 판단을 해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도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생활 패턴을 어떻게 하느냐, 팔 흔드는 주기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몸이 나중에 변하게 되면 그걸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또 그게 맞춰서 변화를 주시, 주,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어, 컨디션 관리에 대한 어떤 충분한 지식적으로는 어떤 그게 지식적으로 지식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어, 남아있는 인생을 계속 자기 몸을 제대로 관리하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한테 자꾸 동영상을 보시라 보시라 한 개라도 더동영상 들어보시라고 하고 자꾸 얘기를 들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손은 그렇게 하고, 이제, 이제 발목에 차는 모래주머니는, 그 장길성 모래주머니 활용법에 보면, 기본적으로 20 차이를 두라고 했습니다. 왼쪽을, 이제, 다리는 오른쪽 비대칭이나 왼쪽 비대칭이나 똑같다고 했습니다. 자, 20 차이를 두는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20 차이를 두는데, 이게 사실은 이것도 간격이 조금 더 넓은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왜 제가 20 차이를 뒀나 하면, 이게 데이터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같은 경우는 40g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왼쪽을, 왼쪽 발목을 40g 더 무겁게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어떤 분한테 20g을 적용을 시켜봤는데, 왼쪽 다리가 너무 무거워진다. 막 이러면서,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이제 그 분은, 어떻게, 세미나에 오시기도 했고, 어, 제가 전화로몇번 도와드리기도 했는데, 너무 무거워하신다니까, 와! 이분한테는 20g 차이도 너무 무겁구나. 그러니까, 근데 20g이라는 거는 진짜 여러분들 볼펜 무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볼펜 무게도 안 되는 거지, 사실은. 모나미 볼펜 무게도 안 되는 건데, 그 사실 그 무게를, 그 무게 때문에 왼쪽 다리가 무거워진다. 예, 그럴 수도 있구나. 싶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동영상에서는 왠가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으면 안 되니까 최소한의 중량을 제시해 드릴 수밖에 없는 게제 입장이에요. 욕심 같아서는 뭐, 뭐 240이 0 아니고 에? 한 70, 90, 뭐 70, 100뭐 이렇게 채우고 싶은데 근데 뭐 여러분들이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몸 상태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건강하다. 체격은 좋다. 뭐 그런 사람들은 20g 참아야 느낌도 없어요. 느낌도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제 동영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저는 다시 얘기했는데, 최소한의 중량을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게제 입장이에요. 세미나에 오시면 조금 더 중량을 올려드려요. 왜 그분의 이제 체중이나 몸 상태나 좌우 비대칭을 고려해서 중량을 좀 올리기도 하고 뭐 내리기, 내릴 리내 수도 있는 건데 대부분 다 올리게 되더라고요 올려서 적용을 해보고 어, 제가 전화도 한번 드리고 해서 어, 어떻게 돼가고인지 확인도 하고 어,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생각이 그 제가 이제 자,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제 세미나나 어떤 이렇게 전화상으로 돕는 분들 이렇게 몇 분을 보면 그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무게가 최소한 30에서 40 정도 차이 나는 게 좋더라고요. 그게 소화계통에도 좋고 어또 방광염이나 어 이제 가스 이동 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다가 또 왼쪽에서 위로 올라오는 가스 이동적인 측면에서도 20g은 조금 낮지 않나 근데 그 20g이 무리가 되는 분도 계셨다라는 거예요. 계셨기 때문에 제가 20g이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를 20을 차면 왼쪽 다리를 40을 차라 이렇게 했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오른쪽 다리를 20을 차고 왼쪽 다리를 50이나 60정도를 차야 가스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힘. 에너지가 생긴다. 그렇지 않으면 가스가 자꾸 오른쪽으로, 오른쪽 창자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방귀가 계속 나온다든가 물건 변 증상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고 이게 가서 자꾸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또 가래도 자꾸 생겨요. 아까처럼 저처럼 기침도 좀 생길 수가 있고 어,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팔이나 모래주머니 간격을 어느 정도 둘 것이냐 자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왼쪽 다리를 저는 조금 더 올리는 게더 좋을 수도 있다. 그리고 오른팔 왼팔 간격을 좀더 벌리는게 더 컨디션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 그리고 지난주에 세미나 어, 이번주에 세미나에 왔을 때 그냥 그, 어, 오신 분들한테 그렇게 적용해 보라고 했습니다 아, 아. 아닙니다. 그냥, 팔 흔들기는, 팔 흔들기는 아시죠? 그냥, 아, 뭐 1대2 정도로 한다든가, 이제, 오른쪽 비대칭이면, 오른쪽이, 오른쪽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어, 오른팔을 좀 더, 이제 같이 흔들어 주다가도, 오른팔을 조금 더 흔들어 주는 거야. 1대2 정도.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어느 정도 많은데, 이제, 10차이가 되면, 사실은 1대2도 약간 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 이팔 무게가 한 3kg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무게가 작동이 1대2로 계속하면 그것도 이제 한 5, 5분이나 10분에 한 번씩 하면 이제 문제가 발생 안될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면서막 1분 상간에 막 계속 해적이면 문제가 생겨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든 이제 문제가 바,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문제. 그래도 컨디션이 계속, 뭐,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고, 어떻게, 모래주머니 착용하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컨디션이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해진 거예요. 내가 오른쪽 비대칭이라서, 오른팔을 흔들면 기분이 좋았는데, 아 이제, 양팔을 흔들면서 1대2로 흔들어주니까 기분이 좋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1대2로 흔들어주는데, 아 기분이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폐가 짝짝이가 돼버린 거예요. 오른쪽 폐는. 오히려 올라와, 그리고 왼쪽 편은 내려가 버리는 상황이벌어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오른쪽 팔을, 이제 오른쪽 비대칭의 경우, 오른쪽 팔을 더 많이 흔들면 안 돼요. 이제 양팔을 똑같이 흔들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왼쪽이 10g이라도 더 무거우니까, 똑같이 흔들면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제, 이렇게, 똑같이 천천히 흔들고 있어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회복되는데, 이게또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죠. 그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왼손에, 뭐, 전화기나 이런 걸 잡고 있는 거예요. 왼손에 잡고, 이제 이렇게 같이 흔들게 되면, 다시 왼쪽 폐가 더 빨리 올라오는 효과가 됩니다. 왼쪽 폐가 더 빨리 올라오는. 그, 어느 정도 올라오면, 이제 전화기를 내려놓고, 그니까, 이제 뒤집어, 이제 폐가 역전현상, 그니까 러 오른쪽 폐가 너무 올라와 버렸고, 왼쪽 폐는 오히려 내려가 버리면, 이제 왼쪽에 무거운 걸 잡고, 왼쪽에 무거운 걸좀 잡고만 있어도 도움이 돼요. 자, 그렇게, 어, 그게 뭐 30분이 걸릴지, 1시간이 걸릴지, 혹은 10분 만에 회복이 될지는 알 수는 없는데, 근데 어느 정도 역전현상이 벌어졌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요. 뭐, 5분 만에 해결이 될 수도 있고, 뭐, 1시간, 2시간 뒤에나 해결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역전현상이 걸 벌... 그, 뭐, 방법은 여러가지입니다. 방법은 여러가지인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왼쪽에 무거운 걸 잡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자, 왼쪽. 무거운 걸 잡고 흔들면서 바람을 불면 폐가 빠르게 올라와요. 다시. 우리가 폐가 올라오는 효과는 팔을 흔들면서 바람을 불때 폐가 올라오는 거예요. 팔만 흔든다고 폐가 올라오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자꾸 이렇게, 제가 그런 분 봤어요. 팔을 흔들어 하니까 팔만 계속 흔들고 있는 거예요. 바람은 안 불고. 근데 팔만 계속 흔들어 버리면 폐가 오히려 더, 가슴 쪽에 피가 계속 들어오면서 폐가 무거워져서 내려앉아요. 폐가, 기관지 확장증이나 폐질환이 됐다는 거는 폐가 좀, 기관지가 넓어지면서 폐가 커지면서 무거워져서 내려앉는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들어 올리는 방법은 흔들면서 바람을 불면 내려갔던 폐가 올라와요. 그 사실은 기관지 확장증을 치료할 수 있느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치료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에서는 기관지 확장증은 치료 불가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요. 그냥 증상을 약간 떨어뜨린다든가 현상 유지해주는 차원에서 치료 방향을 잡아요. 현대의학에서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기관지 확장증 폐쇄성 폐질환은 치료할 수 있는 병이다 라고 저 혼자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판단을 하세요. 그니까, 러 이제, 대신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야 되죠. 모래주머니 도움도 받아야 되고, 어떤 충분한 지식으로, 그게 지식학과 대처도 해야 되고, 근육도 또 키우기도 해야 되고, 근육도 키우면서, 이제, 피를, 폐에 있는 피를 다른 쪽으로 이렇게 보내주게 되면, 이제, 근육을 키우게 되면, 폐에 있어야 될 피가 근육 적으로갈거 아니에요. 그러면 폐가 또 작아지는 효과도 있어요. 근데 그냥 근육만 키우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충분한 지식으로 흔들어 주고 바람 불고 순환시켜 주고 이게 모든 게 조작이 되면서 근육을 키워야 돼요또 쓸데없이 아무 데나 다리 근육을 키우고 뭐 다리 근육을 키우는 게 낫다 이기보다는 <웃음> 일단 여러분들과 같은 병에 걸리신 분들은 <웃음> 이제 상체 쪽에 근육을 먼저 키워야 돼요 먼저 키워서 다리 근육은 나중에 충분히 상체 근육이 충분히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하체 근육도 이렇게 컨트롤 하면서 적당하게 잡아주면 됩니다 근데 또 하체 근육에 막 꽂혀 있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막,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들, 들을 생각도 안 하고, 항상막 걷기 하고, 스쿼트 하고, 막 주구장창 스쿼트 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리가 충분히 두꺼운데도 계속 스쿼트를 하시고, 그 스쿼트를 많이 하면 이 위에 있는 피가 다 내려가 버리죠. 아랫배 쪽으로, 다리 쪽으로. 그러면 뭐, 머리도 빠지고, 목도 가늘어지고, 얼굴도 찌그러들고 그래 되죠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어 사실은 좌우비대칭이 없으신 분은 사실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심지어 어린애들도 좌우비대칭 있을 수 있습니다 애기들도 그 태반 속에서 어느 쪽으로 이렇게 기울여 있었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쏠리게 돼요 100% 좌우이대칭이 완벽하게 맞, 맞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있는 거야 근데 그게 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냐 그 정도는 아니냐의 차이뿐이지. 그죠? 그좌우이대칭이 사실 있기는 있어요. 근데 어, 건강에 미치지 않, 않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지 뭐 얼굴도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죠? 얼굴이 뭐 미켈란젤로, 뭐 다빈치그 미켈란젤로나 완전히 막그 대칭 구조를 가진 사람은 그거는 진짜 수학적으로나 가능한지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평생을 오른손잡이로 살아가고 있는데 좌우비대칭이 없을 수가 있어요? 왼손잡이로 살아가는데 좌우비대칭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건 무조건 있는 거예요. 있는 건이제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니까, 그냥 그걸 무시한다는 것 뿐이에요. 그죠? 일단은, 자업이 어 대칭이 있든 없든, 테스트는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으시는 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뭐, 모래증을 찼든 안 찼든,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자, 전화기 같은 게 있어요. 전화기를 먼저 어, 제가 지금은 왼손에 제가 잡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해보는데 이렇게 해보는데 전화기를 한 손에 잡고 흔들면서 바람을 불어 보는 거예요한 한, 열대 번을 흔들어 봤어요 그, 지금, 기분을 느껴보세요, 기분을. 바람은 한두번 불었고, 이거는 한 열댓 번, 한 열다섯 번 정도 한달 하세요. 왼손에 잡고. 자, 지금의 기분을 좀 기억을 해 두세요. 그 다음에 오른손에 잡고. 왼손에 잡고 흔들었을 때와 오른손을 잡고 흔들었을 때의 기분을 세밀하게 체크를 해야 돼요 어느 쪽이 더 기분이 좋았느냐 어느 쪽이 더 기분이 좋았느냐 기분이 좋았던 쪽에 폐가 내려가 있었던 상황이에요 내려가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래좀을 안치고 처음 이 동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이제 이렇게 테스트해 를 보면 아, 본인은, 나는, 아, 난 오른쪽에 흔들었을 때 기분이 더 좋았구나. 그러면 그분은 오른쪽 비대칭이야. 근데, 어, 아니야. 나는 왼쪽에 흔들고 흔드니까 뭔가 피가 이렇게 쑥 순환이 되는 것처럼 뭔가 기분이 좋아졌어. 그럼 그분은 왼쪽 비대칭이야. 이제 모래주을 아예 안 차신 분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근데 모래주을 차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자기가 내가 오른쪽 폐가 내려가 있는지 왼쪽 폐가 내려가는지 잘 구분이 안될 때도 있고, 컨디션이 좀안 좋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자가 점검하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뭐 자가 점검 키트라고 생각해 보죠. 자, 오른쪽에 흔들고, 흔들어 보고, 왼쪽에 흔들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원래는, 이 오른쪽에 흔들어서 기분이 좋다. 이러면 이제, 왼쪽을 약간 무, 무거운 걸 잡고, 그게 똑같아요. 모래주머니 작용 원리나. 그니까, 러 반대쪽. 그니까, 러 어, 비대칭이 발생하지 않은 반대쪽을 조금 무게를 더 주잖아요.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이런, 저 이런 걸 왼손에 하나 잡고, 오른팔을 이제, 이제, 확인은 됐으니까 전화기는 내놓고, 오른팔을 이렇게 흔들어주면 기분이, 어, 느 일정한 시간 동안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요 그러니까 이게 원리지머니 활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 비대칭 반대쪽을 조금 더 무겁게 한다. 그리고 비대칭 쪽을 팔을 조금 더 흔들어준다. 자 이렇게 되면, 자 물론, 뭐, 이것만 하는 건 아니죠. 자 다리 조작해야 되고, 그죠? 자, 우리 여러분들 자바라 운동법 얘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자꾸 이제 뭔가 동영상을 한참 듣다 보면 많은 부분을 잊어버려요. 까먹어버려요. 그 뭐, 우리의 기억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저도 많이 잊어버린 경우도 많고, 그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자주 잊어버릴 겁니다. 다리 조작 해야 된다 그랬는데 항상 다리 조작도 안하고 팔만 열심히 안 들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머리 신경 써야 된다 하면 머리만 하다가 또 팔은 안 들고 계신 분도 계시고 뭐 가슴 꺾기도 이렇게 한 번씩 해주는 게 좋다 그러는데 가슴 꺾기도 뭐맨날몇일 동안 한 번도 안 해주신 분도 계시고 뭐 어깨 들기도 해야 된다 그런데 안 해주신 목에 힘주기나 이빨 딱딱도 해야 된다 는데또 까먹고 안 하시는 분도 또 계시고 또 이마, 이마 누르고 머리 흔들기도 해야 된다 뒤통수 누르기도 해야 된다 오른쪽 머리 왼쪽 머리도 누르기도 해야 된다 응? 뭐등등 등 운동도 해야 된다 하는데 다막 바쁘다라는 어떤 이유로 다 잊어먹고 안 하고 계신 계시고 근데 자바라 운동법이라는 거는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네 가지예요. 다리 동작. 5분에 한 번씩. 팔 동작. 5분에 한 번씩. 머리 흔들기. 머리 흔들기는 거의 뭐 하루 종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왜그러 머리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바람 불어줘야 된다. 응? 입으로. 뭐, 이런 식으로. 뭐, 딱, 1대2다, 이랬는데, 파란색 1대2. 이게 1대1.5가 돼도 더 좋을 수도 있고, 1대3이 돼도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 데이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비대칭 쪽을 조금 더 흔들어 주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표준적인 걸 요구를 하니까, 제가, 아, 좋습니다. 1대2 정도로 흔들어 주세요. 응? 오른팔은 20번 흔들어주고 왼팔은 10번만 흔들어주면 어느 정도 맞을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네? 오른팔은 15번 왼팔은 10번을 흔들면 기분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혹은 오른팔 12번 왼팔 10번 흔들면 기분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개인 데이터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 상태를 체크하면서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대처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식으로 해결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바라 운동법에 대한 거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리 동작. 오른쪽 다리 두 번, 왼쪽 다리 한 번이나. 이제 머래주머니 차면 한 번만 해야 되는데, 머래주머니안 차면 두 번을 눌렀다 들었다 해야 돼요. 머래주머니안 차면 왼쪽 다리는 두번 눌렀다 들었다 해야 요 근데 하루 종일 두번 눌렀다 들었다 하기 참 쉽지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모래주머니를 적용하라고 얘기하네요. 근데 모래주머니가 이제 용어가 모래주머니지, 그 사실은 중량이 나가는 건 뭐든지 됩니다. 팔찌도 되고, 발찌도 되고, 뭐, 고무줄도 되고, 네? 뭐, 게르마늄 뭐 팔찌나 이런 것도 되고, 시계도 되고, 뭐든지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량을 나타내는 개념을 제가 모래주머니라고 는 용어를 썼을 뿐이에요. 그 자바라 운동법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다리 동작, 팔 동작, 머리 흔들기 그 심지어 뭐 이런 거다 들어가요 뭐 목에 힘주기, 어깨 흔들기, 이만 누르기 막 이렇게 다 자바라 운동이에요 그 상체 쪽을 움직이면서 다리 조작하면서 가스와 피를 끌어올리는 게 자바라 운동법이에요 그 자바라 운동법이 물병들기가 자바라 운동법이다 이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 자바라 운동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 기억을 정리를 하시고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여튼 모래주머니 하고 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어렵죠 아,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근데 저는 참 이, 이 그런 말은 참 좋아하지 않아요 천재다 그 어떤 분들이 저보고 이렇게 천재, 천재다 천재뭐 이런 말도 하고 <웃음> 저 보고 뭐 조선의 화타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이런데 제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그런, 그런 사람 아닌데 저 천재 아니에요 제가 저, 저, 저 농담이 농담 아니고 진실 제 아이큐가 103이에요 103 암기력이 진짜 무지막지하게 떨어지는 사람이고 기억력도 굉장히 떨어지고 학교 다닐 때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어요 성격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노력은 했는데 성격이 안 좋은 사람 있잖아요. 머리가 딸리는 사람이야. 예? 근데 이런 걸 어떻게 알게 됐느냐. 그, 이거는 제가 뭐, 제가 공부를 해서 이런 걸 알게 됐겠어요. 그렇진 않아요. 이 제가, 이거는 굳이 설명하자면, 이거는 이제,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적으로 설명하자면, 은사라고 래요 은사. 기프트라고 어, 하는데, 제가 영어를 좋아해서 영어는 조금은 할줄 압니다. 조금은 할줄 압니다.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에? 은사라고 하는데 기프트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래요. 은사라는 거는 하나님이 왜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주시느냐. 그 왠가 하면 이런 지식은 세상 모든 사람이 알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마다 직업이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글을 잘 쓴다. 어떤 사람은. 뭐 기계 수리를 잘한다. 어떤 사람은, 뭐, 하여튼, 특정 분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모든 걸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아, 이 사람한테 어떤 재능을 줘서, 다른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을 주라.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어떤 특별한 사람한테, 그런, 그 지식을, 지혜를, 지혜를 그냥 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 과정을, 저 개인적으로 다알 수가 없어요. 그냥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지혜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보통 일반인들이 말하는, 좀뭐 천재들만 알수 있는 그 정도 깊이는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천재들이 사고방식을 일반인들이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천재들이 아무리 쉽게 설명해줘도 일반인들이 잘 이해하기도 좀 힘들어요. 근데 진짜 똑똑한 사람은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기는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세상적인 인간적인 논리는 내가 다른 분야에는 조금 떨어져요. 머리도 떨어지고 어떤 좀 떨어져요. 또 언어적으로도 사실 제가 좀 떨어져요. 여러분들 제가 들어보면 아주 사투리 쓰지 뭐 말도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지. 좀 떨어지는데 이쪽 분야만큼은 하나님이 희한하게 이걸 은사로 주신 거야. 그왜 주셨냐?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라 주신 거예요. 그, 이거는, 어, 교회적으로는 이렇게 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한테 감사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한테 감사하시고, 또 물론 모든 분들이 예수님 믿으시고, 또 병도 치료하시고, 천국도 가시고, 어? 이 땅에서 좀 건강하게, 조금 더 행복하게 사시고 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좋겠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한테 나쁜 거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은 또 우리하고 가까워지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맨날 도망 다니잖아요. 전능자의 그늘이라면서 그... 전능자의 그늘을 피해서 막, 어떻게 하든 도망다라내 멋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이 어딨냐.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병이나 탁 걸리면,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하고 막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병이 걸려. 이래. 건강할 때는 왜 하나님 안 찾다가, 건강 잃고 나면 우리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어떤 이런 것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이걸 주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 맞으세요. 하나님께 감사 그러니까 세미나 오시면 제 그래요. 아, 여러분 저한테는 모르겠지만 이건 하나님한테는 분명히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감사를 제대로 못 해버리면 그게 이상한 결과가 된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동영상을 보면서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셔서 제대로 도움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명연현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힘든 시간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떤 그런 모든 과정들이 여러분의 몸이 변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아는 형님 한 분도 지금 가스가 너무 올라왔어 너무 올라왔습니다. 잠을 못 주무시고 이런 분도 계세요. 그 제가 이유는 알겠어요. 이유는 알겠는데, 이제 그렇게 경험하고 계시는 분은 그게 왜 그런지 모르니까 막 잠을 못 자니까 막 답답하시죠. 답답하시죠. 저도 그걸 이유는 알겠는데 지금 그, 그걸 설명드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이제 어떤, 그분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고 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일을 안할 수도 없고 몸은 망가져 가고 그게 어떻게 면 진짜 뭐 자기 건강에 올인해서 치료를 해도 지금 긴박한 상황인데 일은 해야 되고 돈은 벌어야 되고 이런 상황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하니까 막 힘들어하시는데 제가 그렇다고 일을 그만하세요 이렇게도 못 하겠고 뭐 일을 하는데 동영상 볼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운동할 시간은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뭐 이제 안 되면 이제 또또 또 누군가 원망할 대상을 찾게 되겠죠. 우리 모습이 그렇잖아요. 뭐 하나님을 원망하든가, 아니면 저를 원망하든가, 누군가를 원망하든가, 아니면 자기 인생을 원망하든가 그렇게 되버리는 건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그. 죄송합니다. 또, 어, 쓸데없는 얘기 또 여러 번 했는데. 어, 또 한, 어, 일주일간, 지난 일주일간 또 후원해주신 분들 여러분 계셨습니다. 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구정이 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세미나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어, 뭐 구정이 있든 없든 주일날 저는 그냥 주일날은 교회로 가기로 작성했기 때문에 세미나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계속 진행이 되고 세미나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대사정후군 치료법 유튜브에서 대사정후군 치료법 77 이라고 찾으세요 77 대사정후군 치료법 77 이라고 찾고 그 동영상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보면은 보지 마시고 그, 그 내용이 바뀌었어요 동영상 보지 마시고 그 동영상 밑에 보면 댓글이 있어요. 댓글. 그 동영상 밑에 전화기로 보면 밑에 대사정원 치료법 동영상. 대사정원 치료법 77이라는 동영상 밑에 보면 그 동영상들이 쭉 나올 거예요. 그 동영상들 을막스크롤 해서 이렇게 막 밀어올리면 그맨 밑에 댓글이 나와요. 댓글이. 그걸 또못 찾아서 막 헤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그 대사정원 치료법 동영상 77이라고 찾아서 그 동영상 보지 마시고 그 그 동영상 밑에 보면 여러, 다른 동영상들이 막 나와요. 제 동영상 말고. 그걸 막 손가락으로 막 밀어 올리세요. 밀어 올리면 맨 밑에 댓글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 댓글에 보시면, 어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세미나 안내가 나왔습니다 근데 세미나 오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요건이 있어요. 돈을 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어 돈을 받을 수도 없고, 어 돈을, 어 뭐, 치료비 목록으로 돈을 제가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후원해 주시면 제가 받기는 받아요. 근데 교회 와서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 그냥 그냥 오시면 되고 대신에 요건이 있어요 기본 동영상은 보고 오셔야 된다 기본 동영상은 왜 다른 분들은 세미나에 오신 분들한한 10분 정도 되거든요 다른 분들은 다 보고 왔는데 혼자서 동영상 제대로 보지도 않고 와서 막 뻔한 질문들 계속 해제기고 뭐 나는 소화가 안 돼요 그기서 소화가 안 돼요 이러면 어떡해요 와서 동영상 좀 보고 왜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도 지식이 안 갖춰진 상태에서 와서 막 질문을 날리면 저는 했던 얘기 또 해야 되지만 옆에 있는 다른 분들이 좀짜증 짜증이 날것 같아요 그거 설명 다 해주면 두시간 까먹어야 되니까 기본 동영상은 꼭 보고 오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기본 동영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어 대사증후군 치료법 1 이라는 동영상 밑에 있는 댓글란에 보시면 기본 동영상 보기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대사정원 치료법 1, 이래는 동영상 안 보셔도 되고, 그 바로 밑에 댓글란을 보시면 기본 동영상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오셔야 됩니다. 오늘도 아, 많이 길어졌습니다.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